그 문화적인 창조를 자극했던 음흠. 그 변화와 네. 운동의 변화의 시대였다. 네, 네, 그렇죠. 새롭고 중산층, 음. 새로, 음. 새롭고 중산적인 음. 그 계층들이 음. 그 힘을 얻고 자존심을 얻었을 그 시대. 네.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음. 그 통치가 되겠죠 음. 중산층에 의해서 통치되는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귀족은 좋다, 오직. 그, 유동적인, 그, 자연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은, 뭐, 이런 문학 애들 사이에서, 이런 기쁨은, 그, 개인적인 의지 없이, 우리가 그 사물을 응시했을 때로부터 나온다. 아티스트에게, 그, 라인은, 다양한 시리즈이다. 그, 특정한 뷰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것, 센스, 그, 감각과 상상을 자극하는, 뷰티에, <듀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벤트론이 묶여있는 약간 그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네. 개인적인 직업에 묶여있는 그런 트래블러는, 그 라인이랑 것과 그것의 설명을 오직 글로만 읽는다, 서, 선으로만 읽는다, 그리고 뭐 어쨌든 약간 자유롭게 못 본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은 매, 여기 다소대공이니까 아주 먼 멀어서 아티스트 인식이 있어 가지고 그것들은 모두 한 가지다. 우리가 그 감옥에서 햇빛을 보느냐, 아니면 뭐 궁전에 햇빛을 보느냐 차이. 그들의, 가,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감정들, 감정들 아닌 것 같고, 음. become so i m m e r s e d in personal. 개인적인 업무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그렇게 채워진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 음, 트래블에 음. 그런 거고, 많이 한다면? 음. Can travel to so many different, 아 이거 뭔가 약간 그런 것 같고. i t so high. 개인적인 가치 있어가지고 높은 기준은 언급이 안 되고. 음. 의료 교육은 뭐, 음. 클리닉의 지식을 알려주고, 실용적인 스킬을 알려주고, 또한 뭐, 음. 전문가의 문화에 있어서 뭐, 그들의 책무성, 음. 그 다음에 뭐, 네. 그래 네, 어쨌든 이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예상됐니다 강한 신념을, 그 자본주의의 뭐 처벌과 관련해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두 가지 학문적인 것을 읽제에 요청됐다. 뭐잘 작성된 뭐페이퍼들 문서들, 논문들한논문에는 결론을 지었다. 나를 읽고 네. 있습니다. 실험자가 그사용제도는 복잡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을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스트수스을이루어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만의 비와 맞지 않는 것들은 이 정보들은 잊어버리거나 무시한다. 그리고 그들의 평균과 맞는 정보들에 더욱 많은 관심을 쏟는다. 똑같은 것이 역시 유효하다. 셀프 파괴 적인 습관과 관련을 언급한 그 정보에 관해서도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묵살한다. 헬스 뉴스를. 우리의,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항한 뉴스에 대해서. <웃음>